혼합 과정은 지금 뭐하면 가정법이라는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혼합이란 말을 시 혼합 가정법. 그러 가정법의 대표적인 거는 두 개잖아요. 가정법의 대표적인 거는 두 개죠, 두 개. 뭐예요? 가정법 과하고 가정법 과거 알고 있지그왜 그래, 이거야? 뭐가? 혼합된 거야. 이렇게 봐. 이 부, 어떤 형태와 이런 형태를 취한다. 가정법, 혼합가정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부 나오고, 뭐 나와요? 주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헤드 플러스 PP 나옵니다. 헤드 플러스 PP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가정법, 하고 완료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뒤에 이제 주전이 나올 때, 자, 주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의 뭐 과거 형 그치? 아. 조동사의 과거형은 어떤 게 있어? 우드, 슈드, 후드, 마이트가 있단 말이야. 프로스 원형이 나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가정법과거, 프로스 원형.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치? 이렇게 나온다. 이 형태를 명심해야 돼. 혼합가정의 기본 패턴이에요. 혼합가정은 뭐가 합쳐진 거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 플러스, 주절의 가정법, 과거야. 서로 다르잖아. 그렇지?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혼합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혼합가정을 냈을 때는 반드시 반사가존재 한다. 자, 여기 들어가는 거잘 볼게. 어떻게 나오는가 봐. 어, 이런 거그때 어, 인프로스 연도. 이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yesterday, 어제, 이런 거 나온다고. 어제와 같이 쓴다는 얘기는 어제는 뭐야? 시절 과거지? 그치? 인프로스 연도도 과거지? 내년에도 과거죠? 뭐, 과거지요? 뭐, 어고라도 과거죠? 그죠? 뭐몇년 전에, 3, 이월져고 그럼 결국 이게 명백하게 보니까,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부잖아요. 과거, 시간, 부사, 부사, 부란 말이야. 에대 타임도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직설법과 반대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과거사실과 반대되는 과정이니까 과거사실과 반대되는 과정이니까 가장과과거관리를 써줘야 된다. 알겠지? 이걸 보면 판단한다 여기는 뭐가 나와요? 대표적인 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과정이니까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시간, 부사 같은 게 나오겠지요. 그죠? 나오 이런 거 나오겠지. 나 대표적인 게. 이런 거나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쪽에 1 0 0 들어가는 건 아니야. 어느 한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특히 어디에 주변에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알겠지? 이걸 명심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 나의 예고로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놓쳤더라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했을 텐데? 응? 아, 놓쳤다. 가아니라그 비행기를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출발하면 잡아끌라면 나는 지금 죽어 있을 텐데 폭파했나봐 어? 그치? 1번 어, 한번 봐봐요 146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한다면 자, 한글로 어, 제외해서 연결을 해보면 되겠지 가자고 봐봐요 좀허 그랬잖아요 허잉 그, 그 위에 뭐라고 나왔니? 어, 데플레인이라고 나왔잖아 이덱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디스가 아니라 덱이 붙어 있으면, 이거 과거에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게 꿈이잖아요. 그 비행기를 내가 탔더라면, 나는 지금좀 어떻게 됐을 텐데? 우리도, 위. 자, 중동생 과거의 벌써 원형 나왔죠? 어, 어, 네. 지금좀 죽어 있을 텐데. 이런 얘기가. 지금 봐봐, 이거. 이게 나왔죠. 나하고 나오니까 가장 또 과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내플레인이 나오니까 가정 법, 과거 완료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알겠어? 그럼 이건 뭐가 된다? 혼합과정이다이 부조건은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 됐죠? 자, 그러면 직설법을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자, 내가 뭐였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됐죠? 뭘 바꿔주면 돼요?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 바, 바꿔주면 되지, 과거 사실로? 어. 코트가 또 뭐야? 패치가 이렇게 치지.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써주면 되죠. 내가, 어, 리밀 위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난 지금, 어떻게, 살아있어. I am, 나, be, 어, dead. 이렇게 써야 돼. 죽지 않았어. 나 지금 죽지 않았어. 지금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뭐라고? 혼합과정이란다. 호락. 이해되? 돼 혼합과정을 어. 대할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그렇지. 늘 항상 시간, 구사나부사구에 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 The plane, 이거 보 말이야. 알겠어? 이게 혼합과정의 핵심이야? 음. 절대 놓치면안 음. 돼. 그럼 빨리 747, 747을 해봐. 747. 비행기 할 때. 747. 빨리. 여기다가 해석 한번 해보고, 요거를 뭘로? 직설법으로 빨랑 바꿔봐.